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0회 금요일 방송 내수중 1에서 3수 출입니다. 어, 낙수를 살펴봤어요. 어, 그래서 낙수 자료하고 어, 또 필출 그룹 두 그룹을 같이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 금요일날은 헌터가 자료를 안 올려 드렸었는데, 어, 이번 주는 어, 또꼭 그 살펴봐야 될 구간이 어, 있어서 아, 올려 드리는 겁니다. 1050회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재수 총정리를 했습니다. 어, 화요일 날은 자료를 못 올려드려서 어, 수요일 날 일부와 2부로 나눠서 두번 올렸죠. 일부에서는 어, 네수중 1에서 2수 필출, 2부에서는 셋중 하나, 넷중 하나, 목요일 날은 넷중 하나 이상, 아, 오늘은 뇌수 중 1에서 3수 어, 필출입니다. <목소리도> 보기 전에 두 그룹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는 함께 찾아 봅시다 하는 건데요. 요, 요, 요즘에 함께 차, 찾아 봅시다. 매일매일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죠. 점점 그, 참여하시는 시청자분이 많으신 거, 늘어나는 것 같아서 헌터가 상당히 기분이 업 됐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우리 서로 도, 돕자는 의미죠. 서로 돕자는 의미니까 많은 분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5, 6, 9, 16, 18, 28, 35, 40, 41, 42, 45 이렇습니다. 대상수가 11수인데요. 이번 2차에 이게 필출할 걸로 보이고 있어요. 그 복귀 자료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복귀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헌터가 복귀를 시작한 이래로 어, 현재까지 어 2연멸이 딱한번 있었어요. 어, 현재는 1연멸 중입니다. 여기 1연멸 중이죠. 어, 여기 2연멸이 딱한번 있었고 나머지는 한번 전멸하면 어, 그 예외 없이 꼭 출연하고 있죠. 이렇게 출연하고 있습니다. 어, 필터 범위는 1에서 4예요. 1에서 4. 네 어, 개가 나온 적이 여기 한번 있고 아 여기 한번두번 번 있네요. 네네 네 수가 나온 게두번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1에서 3 수가 출하고 있죠. 어 여기에서 이 중에서 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약수 또는 제수 중에서 어 믿을 만한 게 있으면 어, 그 올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틀려도 괜찮으니까 아, 성의껏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서로 함께 힘을 합쳐보자라는 의미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어, 성의껏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물론 그저 댓글로 그 올리시는 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그 이유 왜 이게 제의수인지 그 이유까지 그 설명을 써놓으신 분도 계시던데 어, 상당히 그러면 좋죠. 어, 이유까지 써주시면 헌터가 여기 자료를 올리면서도 어, 이유를 왜 이게 필출인지를 필출로 보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안 쓰면 안, 안 설명을 안 해드리면 그러면 어, 자료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홈터는 최대한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 서서 어, 이거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이렇게 같이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 그 제의수도 어, 그렇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용지상 여기가 필출로 보인다라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 이차에도 출할 걸로 봐지는데요. 간단합니다. 자료는요. 이렇습니다. 여기 9, 24, 25, 26, 27, 42. 43, 44, 45. 아홉 어, 수가요네 개, 네 개, 한 개. 아홉 수네요. 그렇죠? 아홉 수죠. 어, 이거를 어, 그 월요일 날 헌터가 약수 13개를 올려드렸던가요? 어, 그거하고 화요일 날, 수요일 날, 목요일 날한 수씩 또 약수들을 올려드렸습니다. 어, 그거 그거를 적용하면 그 약수들을 적용을 하면 어, 다섯 수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어,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세요. 다섯 수에서 어, 각자가 지금 모아놓으신 어, 약수를 적용해서 어, 일단 수를 압축시켜 보시고 어, 그 다섯 수에서 안 보이시면 어, 빼놨던 수를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헌트는 이번 이차에 여기가 필출로 보이는 영역이에요. 예, 또 용지상, 그렇습니다. 어, 그 용지에서, 그, 지난번에, 아웃한 분석을 세 그룹을 올려드렸죠? 어, 그세 그룹도 잘 살펴보시고, 어, 여기도 같이 살펴보세요. 어, 중복되는 수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까요? 어, 해서, 각자 나름대로 방법을, 어,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서 좋은 수업 골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선 먼저, 어, 그 헌터가 올려드린 월화수목에 올려드린 약수를 적용해서 적용하면 다섯 수만 남는데, 그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서 안 보이시면 다시 나머지 수 빼놨던 수를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다섯 수에서 안 보이시면 그 빼놓은 약수 중에 분명히 고정수가 있을 거로 보는 겁니다. 헌터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수를 잠시 빼놨다가 빼놓고 이 다섯 수를 살펴보셔서 거기서 안 보이시면 그 약수 중에 고정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주 메뉴죠. 어, 필출 가능한 낙수입니다. 어, 이건 뭐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어,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서 어, 그래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뭐, 일반, 로또로 분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 어, 눈독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고 계실 거라고 봐요. 어, 삼락입니다. 삼락이요. 어, 삼락에서 이번 2차는 필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헌터는요. 어, 대상수가, 어, 이렇죠. 7, 16, 25, 28, 29, 35, 36입니다. 이 일곱 수가 한 수도 아직 출하지 않고 이렇게 고스란히 지금 낙수를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락이 어, 이번 이차 이제 삼낙이 됐는데요. 이번 이차에 필출할 걸로 봐요. 만약에 만약에 이번 이차에 필출 안하면 다음 이차는 꼭 나올 겁니다. 다음 차는요. 이거는 번호도 안 바뀌는 거죠. 낙수니까요. 그래서 일단 이번 이차 에 여기서 찾아 보시고요. 헌터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수가 있는데, 어, 이제 금요일이라 이제 각자들 어,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이 쓴 번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번호가 있는데 헌터가 지금 섣불리 어, 헌터 마음에 드는 수라고 알려드렸다가 어, 그게 맞으면 천만 다행인데, 어, 오류가 나면, 어, 그러면 아주 헌터가 아주 얹잖아요. 왜냐하면 어, 그, 고정수 가지고 계시는 걸 그걸 버리고 헌터가 말, 말씀드린 그, 그 수로 그냥 덜렁 가져갔더니 그게 안 나왔다. 아, 그러면 아주 나쁜 상황이 되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주말에 가서 고정수 내놓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 헌터가 지금, 아, 일단 마음에 드는 수가 여기 보이는데요. 어, 아, 일단, 아, 각자들 찾아보시고요. 어, 아,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 이것도 월, 화, 수, 목. 요일에 올린 약수를 적용하면 내수가 남습니다. 그 내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거기에 안 보이면 그 빼놨던 약수들을 다시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그 약수를 적용하셔서 내수만 내수를 먼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 분석하신 방법이 있으실 테니까 일단 헌터는 필출 가능 그룹을 보여드리면. 그걸 취하고 안 취하고는 각자 판단하시고 또 그걸 소화하시는 것도 역시 각자 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하튼 어, 이제 오늘 남은 시간 그 다음에 내일까지 잘 선별하셔서 어, 이번 회차에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어, 오늘 분석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